화지 불안 중후군의 증상은 대표적으로 밤중에 내가 잠을 자려고 자리에 누웠을 때내 다리에서 뭐라고 탁꼭 집어서 말, 말하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불편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양하게 이 증상에 대해서 표현하시는데 다리가 저린다 혹은 시리다 간질거린다 혹은 벌레가 기어가는 같은 느낌이 든다 라고 다양하게 표현하시지만 근본적으로는 내가 다리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두었을 때이 불편감이 자꾸 증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다리를 자꾸 움직여야 할것 같은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다리를 움직이거나 주무르거나 두드리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일시적으로 증상이 호전될 수 있지만 다시 또 다리를 가만히 두게 되면 은 어, 불편감이 올라오는 것이 바로 하지불안증후군의 증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음, 자기 전 뿐만 아니라 낮 동안에도 생활을 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한 자세로 다리를 둬야 할 경우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탄다거나 장시간 버스를 탄다거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다거나 이럴 때에도 이런 증상들이 유발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증상들로 인해서 잠이 들기까지 어려움을 겪고 이 증상으로 인해서 자는 중에 깨어나거나 자고 이러, 자다 깨어나서 자꾸 움직이거나 방을 걸어 다니게 되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을 경우 없이도 하지불안증후군을 의심해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불안증후군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불안증후군은 증상 자체는 다리에 불편감을 느끼지만 그 원인은 사실 뇌에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뇌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이 기능적으로 부족해지게 되는 경우 하지불안증후군이라는 수면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이 도파민이 부족해지는 것이 어디에 1차적인 원인에 있는지에 따라서 하지불안증후군을 1차성 혹은 원발성 하지불안증후군 그리고 2차성 하지불안 증후군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먼저 2차성 하지불안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표적으로 철분 결핍이 있는 경우에는 이 철분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합성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철분이 부족하고 결과적으로 뇌에서의 도파민이 부족해서 하지불안 증후군에 증상이 생기게 되는. 이처럼 어떤 1차적인 원인은 다른 곳에 있고 그리고 2차적으로 생기는 경우를 2차성 화질 불안 증이라고 합니다. 철분 결핍 이외에도 여러가지 내분비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전해질의 이상이 있거나 망성 콩팥 질환을 앓고 계신 경우에도 역시 이런 2차성 화질 불안 증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1차성 혹은 원발성 화지 불안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러한 다른 내과적인 혹은 2차적으로 이런 증상을 야기할 만한 원인들 없이 그 자체로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 부족해서 생기게 되는 경우를 1차성 그리고 원발성 화지 불안 증후군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